스커 안녕하세요 이지부성자 여러분들 케미입니다 <웃음> 자 오늘은 6, 7월 내돈내산 편을 준비했는데요 역시나 쇼핑은 짜릿했습니다 아니 없어요 결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현명한 소이다자 그러면 내돈내산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스 e 커 s 자 우선 제가 향기 쇼핑을 했는데 향수 향은 개인 취향을 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향이 어떤 향인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중성적인 향을 좋아하고 끝 향이 머스키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음. 한 10년째 사용 중인 바이레도의 발다프리크 중성적인 향이긴 한데 첫 향만큼은 살짝 달콤해요 근데 끝 향이 뭐랄까 진짜 부비적되고 싶은 느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웃음> 부비적거리고 싶은 게못느낌는데 알아야 면직자들이 면직을 만약에라도 궁금하시다면 시향을 보러 가세요 되게 무책임하네 되게 맞지? 아, 이거 괜기 내가 이런 향이라 했다가 맡아봤는데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한 9년째 사용 중인 프레드릭 말의 o u t r a g s 이 향도 중성적인 향이긴 한데 앞서 보신 제품보다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이 강한 향이에요. 바이레도보다 달달함이 덜해서 좀 호불호가 덜 타지만 첫 향이 특이해. 뭐랄까? 설명해 줄게요, 이번 건. 뭔가 사이다? 아니면 모기향? <웃음> 그런 달달 프레쉬한 향에서 끝향은 머스키한 톤으로. 아니 사이다랑 모기향이랑 어떻게... 아니 그런 향이 있잖아 왠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좋은 향이 살짝 그런 향 아니에요? 사이다나 모기향이나 그런 느낌이야 나한테 뭔 개소리야? 자 그래서 제가 구매한 향수는 블리 제품이에요 블리의 리미티드 에디션 목욕하는 여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그중 목욕하는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고 조향사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 향이에요 자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비누향 근데 이게 그냥 시중에 파는 그냥 그 깍비누 이런 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비누로 나오면 수증기 팍 나오는 그런 포근한 향이에요. 그냥 고부향이야. 이 수증기가 포인트야. 그 수증기 향이 있어. 이 제품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해서 물아웃 두 개를 한 번에 쟁여놨습니다. 뭔가 칙 뿌리고 나면 은 심신 안정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좀 자기 전에 한번 뿌리고 자요. 이러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향수 구매템은 톰포드. 내가 돈좀 썼어요. 톰포드의 네롤리 향. 이 제품도 굉장히 중성적인 향이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제품은 남자친구가 생기면 진짜 없어요. 선물하겠다고 다짐을 했던 향수인데 아직까지 못 사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니, 내가 뿌리고. 향기를 설명하자면 처음 딱 뿌렸을 때 살짝 오렌지 껍데기? 그런 시트러스 하면서 살짝 달달한 향이 나다가 그 특유의 아로마틱한 네롤리 향이 나고 끝은 또 머스키. 전체적으로 여름에 뿌리기 좋은 상쾌한 향이지만 발랄한 상큼함이 아니라 끈끈한 상쾌한, 우아한. 근데 가격이 사악하긴 사악하더라고요. 스스 다음 쇼핑템은 백팩을 샀어요. 제가 기존에 샀던 휴먼메이드 그 가방이 제가 워낙 보부상이기 때문에 그 가방이 찢어졌어. 그래서 <웃음> 아, 이왕 살건좀 크게 한번 질러보자 해가지고 브라하다 가방을 샀어요. 제가 고민한 요두 제품이 있었습니다.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사이즈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 차이면 큰걸 사는 게 맞았겠지만 등쪽에 패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좀 싫었어요. 제가 원하는 백팩은 그물텅 해가지고 좀 자유분방한 백팩이었는데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착용감도 편하고 작긴 작아가지고 요즘 휘뚜루템으로 그냥 막 쑤셔놓고 다니고 있어요. 스 다음은 티셔츠! 요즘 버뮤다 쇼츠를 되게 즐겨 입고 있는데 여기에 스투시 갬성이 그냥 갖고 싶었다 그래! 갖고 싶은데 출시만 하면 흰색, 검정색은 다솔다시야 그래서 리셀로 주고 샀어요. 행복하면 뭐다? 현명한 소비. 보통 스투시는 사이즈 고민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라지 사이즈를 구매해서 헐렁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단이 좋고 막 이런 거 모르겠고요. 스투시 갬성이죠. 다음은 무파사님의 초대로 가게 된 팝업인데요. 펀치 드랑크 파티스와3 9 2 t 씨의 콜라보레이션 팝업이었어요. 거기서 구매한 이 티셔츠! 지금 입고 있어요 되게 심플하게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인데 제일 좋았던 점은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 근데 굉장히 크다 그래서 평소 앵라 사이즈가 아좀더 컸어야 됐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티셔츠 진짜 다 크더라고요 어, 요즘 심플하게 잘 입고 댕기고 있습니다 요즘 헐렁한 티셔츠 왜 좋냐고? 여기 겨드랑이 쪽인데 겨에 안껴땀자국게안 난다는 거지 이거 꿀팁이다 헐렁하게 입으면 좀덜 빨아도 돼요 팝업에서 요 모자까지 구매를 했는데 나일론 볼캡이에요 평소 볼캡을 쌩얼용, 전투용 혹은 그냥 패션템으로 사용을 하는데 걸 찾았는데 이 나일론 바실락 흐물통이뻤습니다 소재도 소재지만 진짜 솔직하자면 여기 사용된 블루 컬러감이 진짜 예뻤어요. 그냥 블루가 아니라 빈티지 블루라고 해서 되게 블루 컬러인데 한 몇십 년 묵은 듯한 살짝의 노란기가 도는 블루? 캐주얼한 룩. 흰 티셔츠에 포인트로 딱주기 좋아서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캡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전투할 일이 많아요. 평소에. 그래서 찾게 된 여름용 새로운 소재감의 캡은 바로 밴들스의 시어서커 캡이었어요. 확실히 소재감만 변화를 줘도 괜히 소장 욕구 라는게 뿜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소장욕구가 되게 뿜뿜해서 바로 구매를 해버렸네요. 사용된 로고도 자수로 되게 빽빽하게 들어갔고거기좀 레트로한 맛이 있어요. 뭔가 미국? 뭐 LA? 요런데 막 차타고 지나가면 뭐 여기 이렇게 네온사인으로 이렇게 딱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성? 그래서 요 제품도 여름에 시원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올여름 끝나면 이거 쉬내날거예요스토커 <놀람> 자, 다음은 스니커즈들이에요. 제가 상당히 스니커즈를 많이 샀더라고요. 아실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에어포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올백포스 굉장히 잘 신고 있으니까 올블랙포스 있어야겠지 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요 바시티 자켓, 뭐 미드나잇 네이비 요요거는 샀어야 했어요. 딱네사이즈가 있었고 리셀 가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신고 등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다음 제품은 아디다스 웨일즈 버너 콜라보레이션 컨트리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 근데 이게 제가 평소 입는 스타일과 조금 매칭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은 못신는 그런 조금 아픈 손가락템? 못 날렸네 아니야! 보고 있어도 행복해! 그런 거야 보고 있으면 행복하면 뭐다? 현명한 소비 그러리세라 난안 해, 난다 실착해. 그래서 보여드리는, 어, 제가 어쩌다 당첨된 나이키 자금이 있어요. 낙금이 있어요. 제가 이거 관세 물어가지고 리셀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여러분. 근데, 실물 받아보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제가 실착을 바로 해버렸습니다. 제 생각엔 전체적으로 분해가 나지만 하이라이트는 바로 신발 끈 신발 끈 끝에 그 옹졸하게 조금. 이렇게 들어간 요 나이키 그게 뭐라고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착하고 있어요 절대 그냥 관세가 막어막그 수고 과정이 막 이런 상황이 하는 거 그냥 그렇다고요 스 <목소리> 자, 마지막 소비는 독특해요. 하이징 프로덕트라고 해야 될까요? 날씨가 요즘 너무 꿉꿉해가지고 괜히 뭔가 피부 트러블도 있고 이게 잘 씻고 댕기기도 하고 뭐 이런 데왜 날까 싶었는데 뭔가 내가 베개 커버를 매일 빨거나 매일 갈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덜티노프의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탈지 기능도 있는데 티트리나 어성초가 들어가가지고 피부 진정 효과에 탁월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뿌리고 자면 은 피부 트러블이 안 나겠지 해서 매일 머리맡에 두고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쓸수 있는지 알아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마스크 찝찝하잖아. 마스크에다 찝찝찝 뿌리고. 사실 향기가 티트리 딱그 향이기 때문에. 오, 오, 티트리, 티트리 향 나. 엄청 상쾌한데? 티트리 향을 싫어하신다면, 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스토커스. 자, 이렇게 해서 6, 7월 내돈내산 아이템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역시나 저는 쇼핑에 멈춤이 없다. 뭐, 그리고 제가 여성 아이템 안 사겠어요? 나도 여자라고. 여성 아이템 추천해드릴 수는 없잖아. 잘 거야? <웃음> 그럼 저는 다음에도 어느 정도 엄선해서 제 쇼핑템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